나는 아동에게 안전한 사람인가요? 아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안전한 사람일까요?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관들 하지만 매년 이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아이들에겐 해가 될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침근감을 담아 표현했던 스킨십 아이를 만나기 전 무심코 피웠던 담배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SNS에 올렸던 사진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위험한 장소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과 결정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아이들의 활동 장소와 프로그램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아동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해 교육을 받아 아동의 위험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잘 실천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한다면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안전한 기관이 될수 있도록 Save the Child r n 이 함께하겠습니다.